자 텍스트 함수 먼저 하는데 뭐 연습할 필요도 없어 여러분들 이거 하고 나서 브이로 커처럼막 하루, 하루에 열 번씩 이런 거안 해도 돼 얘는 알면 끝이야 오늘로 그냥 마스터 되는 거예요 이 다섯 개 함수를 알고 있어야 돼 렙트 라이트 미드 모르는 단어 있어요 레는 랭스의 약자예요 길이 글자가 몇 글자입니까 이런 이야기에 하인드는 어떤 글자가 몇 번째 몇 번째 칸에 있습니까 이런 몇 번째 자리에 있냐 이거야 연습 1번부터 순차적으로 여기 보면 사오정 차장 접팔계 부장 선호공 상무로 되어 있네 이거를 사람 이름 사오정 접팔계 선호공을 자르고 차장 부장 상무를 잘라내려고 그래 그 다음에 전체 글자가 몇 글자인지 이런 걸 해요 아주 쉬운 걸할 거예요 자 글자 수를 한다고 렌 가서 그냥 넣기만 하세요 자, 해보세요 오 나와요 이름과 직급으로 쪼개려고 이거를 두 개를 쫙 반토막 내서 하나를 앞에 쓰고 그걸 뒤에 쓰려고 해 그래. 이런 거짓고 그럴 때 쓰는 게 레프트 라이트를 쓴다. 레프트는 왼 왼쪽에 있는 몇 글자냐? 비사의 삼. 왼쪽 세개 글자, 세 글자를 잘라라. 먼저 해보세요. 레프트 하고 한 다음에 카피해서 복사해 붙이세요. 그럼 사오정 접할게 손오공 이렇게 나와. 왼쪽에 있는 세 글자들 자 쉬워요. 연습을 수십 번씩 하고 이럴 필요가 없고 이걸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그냥. 하늘과 땅 차이인거죠 알면 그걸로 그냥 다 마스터 한거예요 라이트는 뭐겠어요? 라이트는 오른쪽에 있는 두 글자 오른쪽 가서 비사를 넣고 두 글자 숫자 만들면 돼라고 쓰면 오른쪽에 두 글자를 딱 잘라오는 거야 라이트 해보세요 이번에는 미드라는 걸 해볼 거예요 미드 이번에 연습 2를 하는 거예요 연습 2에서는 직급 이름 이름 직급 사오정 차장님께 하고 접팔계 부장 님께 님께 선호공상문 님께 님께 뒤에 님께라는 글자가 두 개가 추가가 돼 있어요 꼬리에 꼬리말 두 글자가 붙어서 전체 길이수가 7로 됐어요 5에서 7로 플러스 2가 됐어 이건 알겠죠? 당연히 그래 왼쪽에 있는 사오정 접팔계 선호공을 잘라오는 거는 쉬워요 아까랑 똑같아 굳이 할 필요도 없어 랩트야 그냥 뒤에 오른쪽에 붙어 있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죠. 앞에 글자들은 영향을 안 미쳐. 똑같이 세 글자 잘라오면 알아서 잘라와 근데 이 중간에 있는 차장 부장 상무를 잘라오려니까 어, 라이트로 하면 안 되네. 라이트로 하면은 라이트로 하면은 선호공 차장 차장을 하려고 차장을 하려니까 네 글자를 해야 돼요. 방법이 없죠. 네 글자로 해서 차장 임께 부장 이렇게밖에 안 되네. 그래서 다시 어, 차장님께 부장님께 해서 님께 님께를 빼고 왼쪽에 있는 두 글자를 가져오자. 두 번을 라이트 한번 쓰고 레프트 한번 쓰면 돼. 이렇게 하면 돼요. 번거롭지만 두번 쓰면 돼. 자, 오른쪽에서 먼저 자른 다음에 그 왼쪽이 나오게 하는 다음에 왼쪽이두 번에 할 거를 한 번에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만든 함수가 미드 함수야 이 미드 함수를 조사할 때는 프로그램이 좀더 복잡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안에 입력을 한 개만 더 해주면 되는데 뭘 더해줘야 돼요? 미드던 몇 글자째를 자르는데 시작하는 위치를 알려주면 돼 알겠어요? 몇 번째 글자부터 시작해서 글자 길이가 몇 개가 되게 이 경우에는 45정 차장이야. 45정 차 그러면 1 2 3 4야. 4 45정 차. 차가 네 번째 글자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거기서 시작하니까 중간에 이것만 하번더 줘. 그냥 미드라고 써 주고 얘를 넣고맨 끝에다가 내가 얘도 두 글자야. 이렇게 입력할 거예요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이렇게 입력을 할 건데 레프트 라이트 공이 이랬죠. 뒤에 글자 수를 넣었어. 미드도 뒤에는 글자 수를 넣었는데 중간에 한번 미드니까 한번더 넣어 중간에다 어디서 시작하냐? 정기다가 4를 써주면 돼 4. 여기다가 4 하고 써주면 4, 5, 정, 차가 차가 네 번째 글자라고 거기서 시작해서 차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 이렇게 되는 거야 나머지는 붙이면 돼 해보세요 미드 여기까지 자렙트 라이트 미드라는 이 기본 함수 세 개만 가지고도 여러분의 엑셀 실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실무에서는 이런거 간단한거지만 데이터가 왕창 뭐 5만개씩 있기 때문에 이걸 알고 모르고는 하늘과 땅차이인거예요 정합연습 세번째 그 랩트라이트 미드를 한번에 써주는게 이거예요자2015 1001 2015 1001 이건 날짜를 어떻게 시스템에서 다운받다 보니까 정상적인 날짜 형태가 아니라 이상한 방식으로 나온거예요 그냥 2015년 10월 1일인데 저렇게 이상하게 돼 있어 원래 정상적인 날짜 엑셀이 알고 있는 날짜는 이런 방식으로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2115만이라는 엉뚱한 큰 숫자가 나온거야 2115만 2115만 2115만이라는 이상한 숫자가 된거야 저렇게 숫자지만 숫자도 텍스트로 쪼개 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얘들은 숫자예요 숫자죠. 밑에 합계가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숫자가 맞아 얘들은. 근데 숫자도 그냥 아라비아 숫자 하나를 텍스트로 보고 잘라버린다. 레프트라이트 미드를 써서 그걸 해보겠다는 거예요. 볼게요. 2015년은 레프트로 네 글자를 잘라면 돼. 2 0 1 5연도는네 글자야. 앞에 네 글자 2015. 일은 오른쪽 두글자이면 오른쪽에 두글 자가 01, 11이라는 거. 자 레프트라이트를 했어. 중간 미드. 미드는 10월이야. 2015년 10월. 10은 20, 20, 15, 1 다섯 번째 시작이에요 미드하고 미드는 시작점을 먼저 해 봐야 된다고 b20에서 다섯 번째 시작에는두 글자 10 그래서 한 번에 left-right-mid가 연습이 됐어 이걸 해 보세요 다해 보고 카피를 붙이면 제대로 딱쪼개졌다 길이대로 딱쪼갰다는걸알수 있어 우리는 이런 작업들을 이제 쉽게 할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연습 4는 4와 5는 좀 어려워 이거는 불규칙한 상황이야 앞에 것들은 제품 코드라든지 연도라든지 이건 딱딱 글자 수가 모든 칸에서 동일하게 규칙적으로 움직여요 그럴 땐 동일한 기준으로 레프트라이트 미드만 써주면 되는데 이 경우에 보면은 4호정 차장 저팔계 부장님께는 아까와 똑같지만 선호공만 직급이 부사장으로 세 글자가 돼버렸어 아까 미드로 썼을 때 미드 써서 차장 부장 상무를 쪼갤 때는 글자 수가 똑같기 때문에 4에서 시작해서 다 4,2를 쓰면 되는데 선호공 부사장은 4에서 시작해서 부사장 세 글자니까 맨 끝에 2가 아니라 3이라고 입력을 해. 세 글자라고. 그래서 그냥 하면 이런다고요. 자 볼게요. 에라가 나와. 미드하고 여기서 4에서 시작해서 두 글자 아까처럼 똑같이 했더니 차장 부장 한데 부사가 돼버리네 왜? 두 글자니까 그럼 이런 놈 골라서 찾아서 여기 보시면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걸 알겠죠? 2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부사장이니까 세 글자다 이렇게 수정을 찾아다니면서 하겠어요? 못하죠? 뭐, 10개짜리에서 두개 틀린 거는 찾을 수 있지만, 5만 개에서 저런 거를 찾아다니면서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누가 시켜야 돼? 그러면? 틀린 거를 찾아서 그때그때 그때 바꿔주는 작업을 컴퓨터한테 시켜야 된다고. 컴퓨터는 이런 걸 매우 잘하고 매우 빨리 해. 5만 개도 1초만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이가 달라지는 거를 컴퓨터가 계산하게 한다. 길이가 달라진다면 뭐가 달라지겠냐? 끝나는 점에 글자 위치가 다르겠죠? 한칸더가 있겠죠? 한칸덜가 있고, 끝나는 점이 어디 있냐를 컴퓨터한 찾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작업만 컴퓨터가 하면은 어디서 끝나는지 글자 수를 네가 세봐. 글자 수 세는 거를 컴퓨터가 시키면 그 다음에 우리가 길이가 몇 글자인지는 시작하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작하는 점은 다 사에 시작하죠. 이 경우에는 다 똑같이 시작하기 때문에 언제 끝나는지만 컴퓨터가 그때 그때 계산하게 하면은 두 개를 결합해서 몇 글자인지 계산하는 거는 단순한 산수예. 요 알겠어요? 여기 보시면 끝나는 점을 컴퓨터가 찾아놨대. 오, 6으로 시작점은 다 우리가 컴퓨터가 안 하고 내가 해도 돼요. 다 카피. 커피 베이스트 하면 돼사사사라고 근데 끝나는 점만 556으로 달라지는 거 얘만 컴퓨터가 하면 돼요 나머지는 길이라는 거는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고 더하기 1을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날짜 계산을 해 봤죠 끝나는 놈에서 시작하는 놈을 빼면 큰놈 작은 을 빼면 그냥 1이 나와 잘못된 거잖아요 두 개인데 그래서 하나씩 플러스 시작하는 놈 값을 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죠 저556 노란색은 내비두고 내비두고 저걸 컴퓨터가 구했다고 치고 나는 얘 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직급의 길이가 둘둘3이 되면 미드함수를 이렇게 쓸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직접 모든 것을 손으로, 손으로 입력하지 않고 셀에다가 있는 거 셀에 있는 거 233과 G33 233, G33으로 이렇게 셀 번호로 셀 주소로 시작점은 4에 시작하고 길이는 글자 길이는 2다 이렇게 여기는 시작점 여기는 길이 시작점과 길이가 있는 이셀 주소를 미드 함수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까지 한 거는 그냥 앞에 미드, 미드 함수에 대한 이야기고 이제 하나 추가해서 배울게 그러면 끝점에 언제 끝나는지 그 끝나는 위치를 찾는 거를 컴퓨터한테 어떻게 시키냐 이거예요 그거가 파인드라는 함수를 써서 하는 거예요 파인드 여기 차장 부장 부사장이 두 가지가 있는데 차장 부장 부사장을 둘다 장으로 끝나니까 간단하게 생각해서 장이라는 글자를 찾자 이렇게 하면 바로 그게 끝나는 글자죠 장. 장이라고 쓸수 있어요 장, 콤마 이 셀에서 자 파인드는 먼저 찾을 글, 찾을 글자가 뭔지를 먼저 써줘요. i 드라이트 미드 함수랑 좀 달라요. 먼저 뭘 찾을 거냐 하고 써주고 그 다음에 어, 텍스트가 있는 셀 주소를 쓴 거예요. 이렇게 바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파인드 장어에서 이 장어로 되어 있을 때이 경우에는 찾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바꿔볼게요. 사오정 접할계 이름에는 장자가 없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이름이 사호정이 아니라 성씨가 장씨야. 장호정이야. 그러면 엉뚱한 걸 찾아버려요. 앞에 나오는 장을 먼저 찾아버려 이게 위험한 방법이야. 그래서 뭘 찾냐. 끝점을 님께, 님깨, 님께, 님깨, 님께를 찾아. 님께, 님깨, 님께, 님깨, 님께를 찾아보면 장보다 한칸더가 있죠? 장을 찾지 않고 님께라는 걸찾아 님은도 아니고 님께를 찾는 거야. 그러면 667이 돼요. 667. 한칸더가 있죠? 원래 장에 위치는 여기서 한칸 앞에 있으니까 빼기 2를 해주는 거예요. 한칸 왼쪽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지그 5, 5, 6을 만들려면 자 이렇게 해보세요. 자 님께로 해서 아까와 다르게 장을 찾는 게 아니라 님께를 찾아요. 님께 꼬리말을 찾은 다음에 실제 장의 위치는 그보다 한칸 앞에 있으니까 빼기 2를 해준다고. 자, 파인드가 이럴 때 쓰라고 만든 함수예요. 이렇게 불규칙한 거를 할 때는 파인드 함수를 쓸수 있어야 돼요. 다섯 번째 연습 보면 제품별로는 다양한 상품명이 있어요. 감시초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사이즈나 회사 만든 회사에 따라서. 간장을 찾아보면 간장이 한두 개가 아니죠. 요즘 보면 다양한 간장이 나왔어요. 회 간장, 비빔밥, 뭔가 이상한 간장들이 많은데, 그거를 다 간장이라고 해서 묶어서 판매 데이터를 집계를 하려고 그러면, 간장 A- 이거를 다 간장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알겠어요? 그럼 뒤에 있는 코드 무시하고, 앞에 있는 글자, 제품 카테고리 글자만 쪼갤 수 있어야 되는데 쪼개서 앞으로 하라 그래요 그럼 랩프트 함수 쓰면 되는데 문제는 이때도 뭐야? 글자 길이가 제각각이죠? 한 글자짜리도 있는 거예요 배 모짜렐라 치즈 이러면 여섯 글자야 이렇게 글자 길이가 달라지고 있을 때그 달라지는 글자 길이를 컴퓨터한테 찾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계산하면 안 되죠? 내가 계산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못해 너무 많고 틀릴 수 있으니까 그럼 이런 거는 컴퓨터가 잘해 그프트 함수를 쓰는 건데 맵탄선 딱두 개를 넣어요 텍스트를 넣고 셀 주소 넣고 나서 글자 수만 넣어주면 되는데 그 글자 수를 마구마구 마구 바뀌니까 내가 못한다 이거 여기 보면 감식초는 세 글자 계피고추는 두 글자 배는 한 글자 막 바뀌잖아요 어떻게 저 글자 바뀌는 거를 3 3 3 2 1 2 이렇게 바뀌는 걸 어떻게 할 거냐 봤더니 찾기라는 걸쓸수있어 찾기 규칙적으로 모든 경우에 다 있는 게 이게 뭐예요 여기서 보면 A와 B는 바뀌죠 여기 뒤에 있는 001도 나중에 131, 127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애는 모든 글자들이 다 바뀌고 있지만 하나 안 바뀌는 애가 있어 마이너스 표시 있죠? 쟤는 어떤 경우에도 동일한 게다 들어있어요 동일한 위치에 있고 그럼 얘를 찾은 다음에 그보다 두칸 앞에 있죠 감식초는 두 글자 먼저 나오니까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돼 찾기를 먼저 하는데 Find하고 따옴표, 큰 따옴표하고 마이너스 찾기 마이너스를 찾아 어디서? 전체 텍스트에서 일단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555,444,34 딱두 글자씩 많죠 글자 길이로 보면 두 글자씩 많게 돼 그래서 글자수는 얘보다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돼 이런 간단한 산수를 통해서 컴퓨터가 열심히 하게 하면 0.1초만에 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내가 했으면 3박 4일 걸릴 일을 얘는 0.1초만에 끝내버려 그럼 이걸 쓸수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텍스트 함수를 하게 됐는데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Substitutes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니까. 여기서 a-b-이 있는 이런 것 중에 a나 b를 통으로 내가 a를 전부 x로 바꾼다는 거 b를 y로 바꾸고 싶어. 그렇게 어떻게 하냐 이거지. 어떻게 하나 봅시다. 항상 먼저 이렇게 그 전체 데이터 바꿀 부분만 이렇게 미리 선택을 해줘야 돼 이때는. 그런 다음에 이게 없이 그냥 해보면 전체 시트에서 다 바꿔버리거든요. 그러 혹시라도 엉뚱한 데서 이상하게 바뀔 수 있으니까 꼭 이렇게 전체를 선택해요. 여기서만 바꾼 데 망원경 표시에 찾기 및 선택 중에 바꾸기가 있어요. 망원경 망원경에 바꾸기가 있어. 찾기가 있고 바꾸기가 있는데 바꾸기 들어가서 여기 있는 A 대문자 A를 써주고 바꾸러 바꿀 내용을 여기를 X로 바꾸겠다. 이렇게 A를 X로 A에서 X로 모두 바꾸기 하면 바뀐 걸알수 있어요. 해보세요. 쉽죠? A가 X로 바뀌어 있어. 이거를 쓰면 유용해요. 이거에 개별 함수가 함수를 써서 하면 Substitute라는 함수를 쓰는데 해보니까 그걸 쓸 일보다 는 이게 훨씬 많아 그냥 한 방에 바꿔버리는 게 훨씬 많이 쓰게 돼요 다시 X를 원래대로 하고 싶으면 나중에 X를 A로 다시 이렇게 이런 거 하는 게 여기 보시면 Substitute라고 Substitute가 뒤에 있는 걸로 앞에 걸 대신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 얘를 이걸로 바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함수를 굳이 쓰지 않고 바꾸기 메뉴를 쓰면 요걸로 쉽게 한다 우리 이걸 쓴다 자, 이래서 텍스트 함수는 끝났어 이 정도만 하면 되고